필터, 자동필터, 고급필터 두 개가 있어요 고급필터라는 것도 있어 근데 고급필터는 그냥 무시하세요 자동필터만 잘 쓰면 되는데 데이터가 매우 많은데 내가 원하는 것만 거기서 싹 뽑아오려고 쓰는 목적이에요 봅시다 내가 여기서 아까 정렬을 해 봤더니 매장이 강남 1매장도 있고 뭣도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매장은 특정 매장만 보고 싶어요 그럴 때 그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숨겨버리고 싶어 자 필터 얘를 눌러 가지고 필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 보세요 얘를 누르면 데이터 탭에 가면 이기게 불이 들어와 노랗게 이 상태가 된 거예요 필터를 돌린 건 아니고 그냥 준비만 한 거예요 필터 준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믹서기가 있는데 믹서기에다가 그냥 전원 스위치 켠 거예요 전원 온한 거예요 그냥 아직 가동은 안 하죠 뭐 저속 중속 뭐 커팅 뭐 진짜 진행 단추를 누르는 건 아니야 그냥 준비만 한 거예요 이때 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내가 영업점 명 해갖고 여기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는 거예요 화살표 아이콘 누르면 이 상태에서 전체가 다 나와 있는 상태 모두 선택을 지우고 강남 일매장뭐 강남 2매장 이렇게 하나씩을 내가 골라 갈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나오고 강남 일매장만해 보세요 강남 일매장을 했더니 전체 데이터가 몇 개가 되나 알고 싶으면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누르고 화살표를 눌러보면 202개라고 떠요. 강남의묘장 202개만 보이고 나머지 애들이 제 끝에 가도 없죠? 다 숨겨버린 거예요. 해보세요. 쉽죠? 강남미묘장 모두 선택에서 모두 선택 빼고 원하는 것만 체크하면 돼 그랬더니 화면이 좀 바뀌는데 여기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필터를 걸, 걸어있는 필드에 이깔때가 아이콘이 들어가요. 나머지 애들은 필터가 없다는거 여기 들어있다 또 하나가 옆에 있는 왼쪽에 행번호가 행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빨이 빠져있어 이게 필터 걸렸다는 걸 보면 알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더 걸게요 상품명에 가서 상품명은 되게 많아요 많아서 커피 같은 거를 여기서 고르려고 그러면 한참 내려가야 돼 복잡해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다 그냥 글씨를 쓰세요 커피라고 이렇게 글씨를 직접 검색 이 검색창 있죠 검색창에 들어가서 검색창에서 글씨를 쓰면 이게 훨씬 빨라요 많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강남 일매장에 팔린 커피는 저게 하나요이 필터 두번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거가 찾아진 거예요 커피 말고 커피 지우고 상품명에서 필터 해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누르고 라면 해보세요 라면 라면 라면 했더니 좀 많죠 자, 강남 일매장에서 팔린 라면에 대한 것만 봤더니 22개가 나와요 자 이게 필터를 두번건거예요 어디 어디 필터 걸려 있느냐 이 깔때기가 두개 아이콘이 두개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여기 필터 건 거에서 뭔가 알고 싶어 가지고 밑에다가 요거 수량이 그래서 몇 개인지 계산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하고 A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A 그럼 필터 건 상태에서 전체 전체 데이터가 한 방에 선택돼요 이거를 어디다 카피해서 복사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새로 시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다 붙여요 이렇게 컨트롤 V를 해 그러면, 필터 걸려있는 애가 하나의 데이터로 추출이 돼가지고, 추출, 추출이 돼서, 그냥 그놈으로 가득 찬 데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 여기다가, 강남, 제목을 쓰고, 강남 1, 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강남 1매장 라면이라고 이렇게 해놔버리면, 이게 필터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필터를 했으면 그 결과물을 어디다가 새로운 시트나 파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에 영향을 안 주고 이거 갖고 막 분석을 할수 있죠 그러면 에러가 나도 예에서 끝나 새로 하면 돼요 문제 생기면 지우고 새로 하면 돼 이때 합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합산을 해서 여기다 합산을 해 놓으면 돼요 558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여기다 놓고 자동 합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동 합산 누르면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 이런 거 여기다 해 놓지 마라 이거야 실수하기 좋으니까 필터는 그냥 필터로서만 읽으면 쓰세요 저런 합산은 나중에 피버 테이블에서 한 방에 하고 그래서 이게 결과값이 얼마고 뭐몇 개고 이런 것들은 피버 테이블에서 하고 필터는 필터만 해라 이 이야기에요 이거는 피버 테이블 돌리면 한 방에 다알수 있으니까 이따가 한번 피버 테이블 해보면 알아요 여기서 두 개의 필터를 걸었는데 이게 아까 우리가 if라는 함수를 썼었죠 아까 if라는 우리가 함수를 했었어요 그때 if 두번 걸린 거예요 이게. if 매장 영업점이 명 강남 일매장이고 그이 필터 한번건 거예요. if 상품명이 라면인 거예요. 상품명에 라면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두번 걸었다는 게 if가 두번 걸려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필터 한 개가 if 한 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두번 통과한 거 동시에 만족하는 게 22개밖에 안, 게, 안 됐던 거예요. 3642개 중에 필터 두번 걸면 22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필터 걸은 거를 해제를 하려면 이거 지우기라는 아이콘이 빨갛게 지금 돼 있어요. 뭔가 필터가 걸려 있으면 지우기 표시에 이렇게 불이 들어와 빨갛게. 저걸 눌러버리면 지금 현재 필터가 다 없어져. 그 말은 모든 데이터가 다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방금 우리는 보통의 필터는 우리가 사용할 때 텍스트로 돼 있는 부분에서 영업점 제품명 뭐 고객명, 고객코드 이런 걸 하는데 수량 가지고도 필터를 걸수 있어. 아까 if 해가지고 가격이 무엇보다 크다, 숫자가 무엇보다 크다 이런 거 했었죠? 그런 것처럼 수량이나 판매 금액이나 이런 데서 가격이나 이런 데서 숫자가 들어있는 데서도 필터를 걸수 있어. 여기서 숫자 필터라고 있죠? 숫자 필터에 들어가서 무뭐보다큼 이렇게 보면 숫자 필터 40 이렇게 보세요. 40보다 큰 것만 나오게 돼. 해보세요. 40보다 크다. 수량이라는 데 들어가서 숫자 필터에 들어가서 뭐보다큰해갖고 제가 여기다 숫자를 쓴 거예요. 40이라고. 그러면 40보다 큰 거가 나와. 크거나, 가,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크거나 같은 걸로도 할수 있고 그냥 큰 걸로 할수 있어요. 여기서 바꿀 수 있어요. 들어가서 조건을 자, 필터를 숫자에다 적을 때는 이런 걸할수 있어요. 40, 자, 30에서 40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숫자 필터에서 뭐뭐보다 해당 범위라고 돼서 해당 범위. 해당 범위란데 들어가서 뭐뭐 이상 뭐뭐 자, 30보다 크고 40보다 작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품 판매 데이터를 갖다 놓고 판매 금액이 판매 가격이 10만 원대 이렇게 하면 10만 원부터 1 9만9천0 0원까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20만 원보다 작다. 10만 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대별로 필터를 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글자에도 걸수 있고 숫자에도 걸수 있다 그 사용법이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메모를 하고 하나 더 넣으세요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색으로 필터를 걸수 있다 색, 색 필터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뭐 흔히 쓰는 건 아니지만 쓰면 유용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작업을 하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겨갖고 내가 색을 지렁 칠했어 노랗게 군데군데 내가 반품, 뭐, 환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에 내가 색깔을 칠해놨었다 하는데, 뭔가 여러 색을 쓸 수도 있겠죠. 주황색을 쓰기도 하고, 빨간색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를 나중에 한 방에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아무 데서나 눌러보면, 색 기준 필터라는 게 떠요. 색 기준 필터. 색 기준 필터. 색이 한 군데라도 칠해졌을 때만 떠요. 색이 안 칠해졌으면 저런 게안 나와요. 색 기준 필터라고 또 어디서든 색이 칠해진 쪽에 들어가서 노란색 하면 노란색만 나와요 글자가 빨갛게 칠해져 있으면 빨간색 글자만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다가 기준을 뭔가 따로 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색깔로 이런 애들은 비슷한 애들은 부류 애들은 색깔로 칠을 하겠다 하면 그것들만 나중에 나 모아서 볼수 있어요 이해 됐어요? 그래서 필터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정렬과 필터는 사용법이 대단히 쉬워요 대단 쉽고 특별히 뭐 연습을 할거나 할 필요도 없어. 자.